자 오늘은 다이소 부펜에 대해서 총정리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소에 있는 부펜을 다 쓸어왔어요 세 가지인데 음, 가격은 참 착하죠 크레다께일 번째 부펜을 저도 많이 써봤는데 가격이 상당하죠 뭐 6,000, 7,000원 그리고 펜텔 이런 곳에서는 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다일장일단있겠습니다만은 가성비로 승부하는 <웃음> 이렇게 좀 저렴한 것을 한번 써보면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어떤 것은 무엇이 좋은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한자연습용 부펜 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부펜이네요 소박하게 이거는 제노부펜입니다 제가 좀 많이 써봤던 거예요 우선 한자용부터 써보겠습니다 두 개에 1500원 이건 참 착하긴 합니다 하여 이건 두개천원더 싸네요 우선 부펜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일반 펜하고 일반 펜 중에서는 저는 플러스 펜을 좋아하는데 굵기가 다르죠 일반 펜이 이 정도 굵기라면 은 글씨를 써보죠 가장 시원하죠 일반 펜이 펜은 진짜 펜에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붓이 있고 펜이 있고 그 사이에 어, 사람들이 갈증이 있었죠 약간 붓의 맛을 내고 싶다 바로 그래서 붓펜이 나온 것인데 보시고 어, 굵으네요 역시 한자형이라 그런지 굉장히 굵어요 이 과연 우와 이 안에 들어갈 정도의 글씨로는 이거는 안 되겠네요 모르죠 혹시 크게 쓴다면 그러면 뭐 얘기가 될까 그런데 이 이상 커질 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붓으로 쓰는 게 나아요 이것은 한자 용도로는 적당할 것 같아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상당히 웅장한 <웃음> 척 하네요 붉게 나오니까 일단 근데 부패는 또 번지지는 않죠 그 장점은 있죠 인공과 자연의 좀 중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을 무슨 좀 자연에 가깝죠 웬만하면 공간이 사라져 버리려고 하네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<웃음> 너무 굵어요 뷔페는 팬다워야지 붓은 아니거든요 좀 너무 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예서처럼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봉투, 예를 들어서 축 결혼 같은 그런 의미라면 좀 가능하겠네요. 좋겠네요. 크겠으니까. 자, 그러면그 다음, 정확하게 이 붓펜이라고 써있는 이걸 한번 보죠. 디자인 아주 담백하고 좋습니다. 전부 세 가지 다 한국산이라고 돼 있습니다. 물론 왔으면 좀더 비싸겠죠. 이 것으로 음, 뭐를 써볼까? 요 푸펜 좋아서 볼게요. 오, 느낌이 괜찮은데. 참 가늘죠? 이게 잘 만든 거예요. 가는데, 뭐랄까, 힘안 들이고 써져요. 여기서 풀림체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풀림체도 장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일단 괜찮습니다. 부드럽고, 이 안에 이 가늘어서 그런지, 그 힘이 없어요. 그런 거 보고 이제 무심필이라고 해요. 무심. 붓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. 속의 중심이 보통 이제 돼지털이나 좀센걸 쓰거든요 힘이 좀 있으라고 뼈가 있으라고 그런데 고수들은 아예 힘이 없는 붓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흐느적 흐느적 자기의 기술 가지고 그걸 다 좌우하겠다는 자신감이죠 이건 좀 무심필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은 제노 좀이름 값이 있죠 제노는 근데 천원 가격도 이 중에서는 제일 비싼 셈이네요 고가의 제품입니다 무려 천원 디자인도 뭐 마음에 듭니다. 제노 생 잉크 가는 펜으라되 있는데, 어,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리 굵지는 않고, 굵기 마음에 듭니다. 이제 끝에만 다 그렇게 해놨죠?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. 그펜 좋아. 조금 더 가늘게 조절되네요. 붓펜의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가는게 기술입니다. 굵은 거쓸라면 붓으로 쓰죠. 한번 흘려볼까요? 뭐안 좋을 리 없죠. 뭐 여백 있는 곳에서 한번 싹 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. 한번 비교해볼까요? 뭔가 가늘긴 하지만 꼬장꼬장해요. 그러니까 탄력이 좀 있다는 거죠. 탄력이 적고, 탄력이 강하고, 여기는 무심필이었고, 이거는 유심필 같은 기분이에요. 우선 저는 한글에서는 이쪽을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. 제노 쪽을. 그럼 가오한 선성도 한번 써봐야겠죠. 아까 그 붓으로. 한자에선 또 이게 쓰으면 알지 모르죠. 경쾌해요, 확실히. 이 붓이 참 저렴한 거에 비하면 꽤. 괜찮다 일반 펜에 비해서 펜은 힘 조절이 핵심이죠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꺾일 때 굵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붓글씨 맛이 난다는 거거든요 굵기가 달라지죠 중봉을 안한 건데. 자, 이렇게 나왔고, 이렇게 써봅니다. 음, 한글에서와 비슷한 그 차이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, 힘이 들어있느냐, 힘이 안 들어있느냐, 이런 기분. 그렇다면,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어느 쪽이 더 좋은가? 당연히, 심이 들어있는 쪽이 편합니다. 그래야 컨트롤이 되니까. 예를 들어서, 중국 우어 검도 영화에서 보면, 은 칼날이 휘청휘청 하면서 잘 쓰는 사람들 고수라고 그러죠. 자, 어떻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, 이게 그냥 편해요. 흘림체는 또 어떤가 볼까요? 흘림체. 아래다가 이어볼게요. 이 붓펜이 재밌어지면은, 이 흘림체 많이 써보세요. 부세의 진수는 흘림이거든요. 행사 파마한 색까지만 해보죠. 음, 어떻습니까? 더 가는 것은 사실인데, 뼈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저는 이제노붓 펜이 여기서 우승했다고 손을 들어주겠습니다. 이걸로 해서 써보시고, 이왕 부펜 얘기 나왔으니까, 부펜에서의 요령이랄까? 그런 것까지만 좀더 해보자면, 은 부펜을 잘 다루는 요령. 간단합니다. 손글씨 잘 써야 돼요 제가 가능한 손글씨 책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늘죠 그책 보고 쓰셔가지고 이미 명필 되신 분들 많아요 주변에 이 손글씨를 열심히 쓰시면 기본이 잡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붓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약간 더 굵기가 변화되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특히 한자에서는 훨씬 더힘 있는 멋진 유리한 그런 풍이 나오겠죠 손글씨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북글씨 잘 쓰는 분들은 어떨 것인가? 북글씨를 잘 쓰면 북펜도 잘 쓰실 것인가? 당연히 그렇습니다. 북글씨를 쓰므로써 손글씨가 좋아지게 돼요. 저도 그렇게 발전했고요. 이게 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안될 리가 없습니다. 이것도 근데 연습은 필요해서 필사가 됐든 단어가 됐든 좋은 긍정화가 됐든 내 이름이 됐든 자꾸 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어떤 저우명, 비전, 그런 것을 자꾸 써보는 것. 그것만으로도 내 삶도 더 주도성이 생기게 되고, 또 문화적 향기도 깃들게 되겠죠. 자, 오늘 이렇게 다이소의 모든 부펜터리 총정리 리뷰 마치겠습니다.